아유, 아여 예, 오셔서세요. 예, 과일 사러 왔습니다. 네. 예, 과일 싱싱합니다. 어유, 이거 사과 싱싱해 보이네. 그렇죠. 한입 드셔보세요. 아, 그래도요? 예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싱싱합니다. 음. <웃음> 아, 이 진짜 벌레 먹은 사과를 좀어떡해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럼요, 칼로 내가 깨끗이 돌려드릴게요돌려내 이거죠? 예. 아, 아이, 진짜, 아, 진짜 뭐야? 요 <웃음> 음, <어쨌든>. 정말 <웃음> 깔끔하게 돌려내 주셨네. <웃음> 아유, 감사합니다. 준비됐죠? 예. <웃음> 저는 이다야 챙챙챙 아, 예! 아, 근데 몇 시죠? 개시 좀. 어! 아이씨! 아,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! 밥 먹고 나어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상하게 섞어서 하고 싶네? 뭔 소리야? 제발 좀. 엥, 엥, 엥간이해! 에이, 이거 봐, 이, 네. 봐, 이, 네. 봐, 이거 봐, 이거 아, 봐, 이거 네. 봐! 이 사람들이. 네. 가게 한다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될거 아니야! 갚으면 되는데! 아니, 누구세요? 내 소리가 좀늦었구만난 국내 최고의 사채업자, 변사채입니다. 사채 아, 지금 아랫배도 변이 많이 차있구나. 아, 네. 네. 아, 예. 어떻게 오셨어요? 돈을 갚으라고, 이 양반은! 아, 갚으면 되잖아요, 행패야! 아, 이런 배추가 눕혀하고대도 갚겠어? 아, 이건 뭐야, 이런 거래 이거? 어? 배추 갖고 뭐예요? 하마용 내내려고요? 아? 이상하쌈 싸먹고 싶네요 <웃음> 아유 정신차리고요 우리 갚을 자리가 빨리 가요 행편을 아 어, 어, 어, 그 갚는다 갚는다 이거 돈 못갚고 있잖아 지금 일수 못찍었으니까 어. 가게 빼다 치워 이거 아, 뭐 아유, 사과 팔아야돼요 이 양반이 말로 해서 안되겠어네 저는 지금 사과 판매일수 축소에 반대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목빌딩 현장입니다 사과 판매일수를 보자하라 <웃음> 여러분 사과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전세계 우리 농산물을 기다리겠습니다 어. 그리고. 노 통장님 주시니 감사패 반납하겠습니다 어. 뭐 하는 거야? 이상히 올드보이 채민식 아이, 뭐 채민식이야? 그리고 어? 아, 감사패를게 함부로 반납을 하면 어떻게 아니 내가 받으 감사패 내가 반납하자 했는데 당신 분상 아니 반납하시면 되죠 <웃음> 감사패는 연체력 없으니까 아, 네 감사합니다 네. 아 그러잖아 이거 사과가 맛있어가지고 잘 팔릴 거예요 뭘 사과가 맛있맛어잘 팔릴 거야 한번 드셔봐 이사님. 네, 그래. 아. 마셔대요. 우리 사첩자들은 맛있는 사과를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다먹따 먹어! 다 먹어! 빨간다! 빨팔다빨 고싱싱한 과일이 왔어요 골고싱싱한 아이고 이거 지나갈 데가 없네 길이 막혔네 이거 어떡하나 아유 젠틀? 아 친절하시네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. 예, 아이고 어? 아이고 어? 어? 어? 어? 아니 사람이 뭐야 이거 비키 비켜 확실히 비켜어야죠 당신이 와도불딪혔잖아 양반아 이 자식이 어디다 밥맞혔이란이 자식이 진짜 무슨 일이에요 무슨 아니 그게 아니고 네.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와서 토크도 못 쳐놓고 <웃음> 무조건 쌍방과실 뭐 경찰서를 가세요 마세요 자네도 당해봤나? 저야 모르죠 저는 니어카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아 니어카 블라자아 당신 말이야 이거 사과 배 망가진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요 아, 사과 배몇 개야 몇개 사과 열 다섯 개배 스무 개36 36 더하기 1 37 아. 37 더하기 2 39 아. 1 더하기 1 문세윤 씨, 틀렸습니다. <웃음> 공부하세요. 정답은 중노동이지. 중노동이야! 아, 근데 아저씨, 어. 사과 안 팔아요? 어, 우리 사과, 어. 우리 사과, 어. 우리 사과 맛있어요. 우리 어. 사과 사 아, 우리 사 맛있어. 아, 우리 사과 맛있어. 아, 우리 사과 맛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최후의 선택. 과연, 어떤 사과를 고를 것인가?